김세롬이 이찬호 씨프와 이혼한 이유를 비디오 스타를 통해 밝힐 예정인 가운데 김세롬의 과거 발언이 새삼 재조명됐다. 김세롬 이찬호는 과거 2015년 방송된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나란히 출연해 다정함을 과시한 바 있다. 당시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4개월 만에 결혼까지 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4개월 동안 매일 만났다고 밝히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. MC 이영자가 이찬호에게 여자를 많이 안 만났느냐고 질문하자 김새로는 저한테 거짓말했다. 자기 거의 못해 솔로라고 말했는데 과거가 계속 나오더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. 김새롬은 결혼을 급하게 해서 남편을 아직 잘 모른다. 차근차근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. 한편 김새롬이 출연하는 MBC 에버리원 비디오 스타는 16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.